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콜라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것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콜라랑 차를 되게 좋아해요 차는 그렇게 좋아한지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콜라에 비한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콜라는 사실 아기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콜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탄산 완전 좋아 같아요그 콜라를 마셨을 때 탄산이 팍팍팍 튀는 거랑 마셨을 때그 콜라의 특유의 단맛 그리고 청량함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제가 좋게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콜라 제품을 딱 봤을 때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콜라 향을 찾으면 되는구나 라고 처음 느꼈던 거는 첫 번째 립밤이었어요 향수가 아니라서 좀의외셨을 텐데 첫 번째 립밤이었는데 이 립밤이에요. 립스메커라는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입점이 되어 있죠. 올리브영 같은 데서 흔히 예전에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세 개만 팔기도 하고 단품으로도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음료 패키지로도 팔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콜라니까 콜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코카콜라 기본 향은요 그냥 코카콜라 기본 그 자체예요 그 코카콜라 기본 자체고 색깔도 진짜 콜라색이에요 그냥 바르면 그냥 약간 투명한 건데 아무래도 색깔이 있다면 살짝 갈색이 나오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티난 정도는 아니고 진짜 향이 정말 코카콜라예요 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체리콜라거든요 코카콜라 체리로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콜라반 체리반 이렇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체리 이렇게 컬러로 돼 있고요 얘 역시 발라도 그렇게 색깔 티는 안 나는데 사실 얘보다는 약간 붉은스름해요 거의 티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리향 좋아하시고 코카콜라 좋아하시면 얘 진짜 좋아하시요 그 체리향이 코카콜라의 체리향이에요. 그러니까 생체리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음 발랐을 때도 그렇거든요. 딱 코카콜라 반, 체리향 반. 제가 왜 발랐을 때를 강조하냐면 이세 번째 말씀드릴 바닐라 때문에 그래요. 이 코카콜라 바닐라는 진짜 코카콜라 바닐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쌍 맡아보면 얘도 바닐라 반, 코카콜라 반이에요. 근데 얘는 바르면 바닐라 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코카콜라 향은 옆에서 거드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닐라 향 좋아하시면 이거 되게 잘 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립밤의 향을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립밤 바르시면 그 립밤의 향이 코로도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제가 좋아하는 향을 꼭 사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이렇게 혀에 닿아서 입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더욱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에 으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이시면 향을 맡아보시거나 써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밑밤 말고 제가 콜라향을 접하게 된건 향수인데요 사실 초반에 향수를 접했을 때는 콜라향을 생각도 못했는데 친구가 콜라향이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조그마한 샘플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 콜라향도? 향수가 있겠구나 해서 구매한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발음을 제가 모르겠어서 해외 찾아봤는데 영어권이랑 프랑스어권이 좀 다르게 불러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프랑스어로는 오이트메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웃트메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막 정확한 발음 아시면 한번 이렇게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즉, 오이트메의 콜라입니다. 진짜... <웃음> 말 그대로 콜라향입니다. 근데 네, 코카콜라의 콜라향 느낌은 아니에요. 그 특유의 콜라향은 있는데 약간 어떤 브랜드라고도 설명 하기 힘든 콜라향이에요. 근데 아쉬운 거는 탄산의 느낌은 금방 날아가고 콜라의 단향과 약간 시원한 향이 계속 남아있는 향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향수는 약간 콜라젤리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매력 있는 그런 향수예요. 그리고 오도 또할렛이라서 생각보다 한 4시간? 3시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외부로 나가면 조금 빨리 날아가요. 그래서 약간 콜라 같네만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밖에서 뿌리진 않고 집에서 힐링할 때 뿌리거든요. 그런 용도로는 굉장히 좋더라고한 번쯤은 맡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콜라 향 좋아하시면 강추해요. 자, 아, 두 번째 향수는요, 르프티 플레저의 이 봉봉 콜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얜좀 많이 썼죠? <웃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치니까 한 7,000원대로 구매가 가능했던 제품이고요. 얘는 레몬 콜라예요. 완전 향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콜라에 플러스 나중에 콜라젤리가 되면 얘 같은 경우 그냥 레몬 콜라예요. 얘도 오도뚜알렛인데 얘는 오도뚜알렛을 할 자격이 없긴 해요 30분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올때 30분 정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웃음> 금방 날아가서 아쉽긴 해요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콜라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콜라 제품들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봤고요 오늘 여러분들 콜라에 대한 주제로 얘기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콜라향을 좋아하시면 좀관심있게 보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많은 즐거움과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